안녕하세요 CM a 들입니다 오늘은 모험가 분들이 검은사막 모바일을 플레이하면서 모르셨거나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각종 팁들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포럼에 모험가 분들께서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신 좋은 공략과 노하우를 영상을 통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수 공략글을 작성해주신 모험가님들을 선정하여 특별한 보상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NPC와의 친밀도를 통해 상품가격 할인, 1일을의 보상 증가, 그리고 블랙펄 등 다양한 보상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 한방한방으로 원샷, 원킬이 가능한 사냥터에서 기술계열을 세르트로 전환하면 같은 시간 대비 더욱 많은 몬스터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길 성문 내구도는 출전 캐릭터 전투력이 아닌 가문 내 보유 중인 모든 캐릭터의 기반 전투력 총합으로 반영됩니다. 메인화면 상단 화살표 버튼을 터치하면 현재 보유 중인 제아를 확인할 수 있고 각 제아를 터치하면 사용처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지민에도 능력치가 있으며 각 능력치 마다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등급의 장비를 얻었다면 잠재력 전수를 통해 돌파, 각성한 단계를 옮길 수 있습니다. 흑정령 모드는 게임 앱을 종료하지만 흑정령이 대신 모험을 진행해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샷카트 교환증서를 사용하여 장신구 혹은 유물을 같은 부위 등급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가방 내 상자 모두 열기를 통해 교본 상자들은 상자 모두 열기를 누르고 터치를 하면 더 빨리 열수 있습니다. 길게 터치한 후 위로 올리면 기술 반려동물 연금속 슬롯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험가의 아이템 획득 메시지가 노출될 때 표시된 UI를 클릭하면 서버 전체의 모든 보험가의 아이템 획득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수련의 탑으로 가문 내 캐릭터를 수행시킬 때 전투력을 상승시켜주는 반려동물을 장착하고 수행하면 더 높은 층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맵에서 난폭한 몬스터를 제압하면 전투의 흔적이 100% 확률로 등장합니다. 환경 설정에서 편의 퀵슬로 설정을 통해 수동 전투가 편한 형태로 기술 UI 변경이 가능합니다. 창고에서 전리품을 뺄때꼭한 개는 남겨놓고 빼면 전리품을 사용한 후 다시 자동넣기로 편리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창고 자동넣기 설정을 터치하면 생명력 회복제, 빛의 성수 반려동물 먹이를 제외하고 자동넣기를 할수 있습니다. 외형 변경권을 사용하면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서버에 있는 다른 캐릭터의 외형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메뉴 UI에서 메뉴를 길게 누르면 설명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순도 높은 흑결정은 영진의 방문을 하지 않아도 흑정령 메뉴를 통해서 언제든 어디서든 정제를 할수 있습니다 도감에 등록이 가능한 아이템은 아이템 설명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아이템을 잠그면 검은 기운 흡수, 판매, 버리기 등을 할수 없습니다 아이템을 링크해서 채팅창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 이야기는 각각 일정 메인 의뢰까지 달성해야 수락할 수 있습니다 흑정령의 속삭임 룬 장착 합성 가운데를 누르면 장착한 룬의 효과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 전투력을 터치하면 순위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25가지 초 미세먼지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꿀팁 이 외에도 하둠 혼돈, 대사막 대양 전투 등에서도 유용한 꿀팁들도 정리하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꿀팁을 활용하여 좀더 편한 모험을 즐겨 보세요. From Continue